오! 오! 오! 오! 이 <웃음> 오! 어, 어, 어, 어, 에이, 카드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잡았다. 잡아 무리야. 아, 다물 아, 물이야. 아, 어 그래. 야 ah, Or... 이... 아, 다 물이야. 아, 다 물이야. 다물 아, 나이 아, 다 물이야. 아, 다물이 아, 이야 아, 다물 아, 이야이야이 아, 이 자제 낙하 공격하는 거잘 봐요. 그 아니 멀리 떨어져 봐요. 아, 그렇지. 어. 아, 근다 죽었어요? 개만 남았어 사이드. 오! 어, 오! 어안 어, 돼. 아, 안 돼. 내가 살려줄게, 처형을 태양을 태형을 태양을 태이을 태양을 태양을 태양을 태양을 태양을 태형을 태양을 태양을 태양을 태양을 태양을 태양을 태양형 태양을 태양을 태양을 형 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<creature square foot breathing> 오우, 오우, 오우, 오우, 오우, 오안 오우, 오우, 오우, 오우, 오우, 오우, 오우, 오우, 오우, 오우, 엄청난 동태 체가을 많이 구만 어. 아 죽었다 와 시노비 진짜 서포터 대단하긴 많아 시노비 때부터 대화기 음, 와 워! 어어 한대만 때려! 안돼! 복수 안쳤어 복수 안쳤어 어살림없어요와 <웃음> 찼다 찼다 찼다 찼다 바로 달려갈게요 한명 잡았는데 벌써 어두명 잡았어요 <웃음> 기다려. 기다려. 아야 하야, 하야, 아야 아야 아야 아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<끄> <끄> 아니, 그 <끄> 아, <이 아파. 끄> <저>, 이거 나한테 청일이 해야 너여 알려줘. 아, 이게 들어가야. 근데 거기 튕겨요 어, 아. 더러워. <끄> <덜벌. 끄>